지금 옆에서 음. 정한이 형이 셀카를 찍고 있어요. 맞 음. 네. 정한이 형, 어, 셀카를 찍고 있어요? 아, 어, 네. 지금. 저도 같이. 아, 같이 아, 아 싫어. 나머지 찍을 거야. 아니요. 아니요. 아, 알겠어요. 네. 같이, 네. 한번, 같이 한번 아, 찍어볼까요? 네. 저희가 셀카 찍는 방법. 네. 네. 아, 막... 저 그, 그때 네. 배웠었잖아요. 쿱수한테 네, 네. 셀카 찍는 방 아, 근데 이이 이 카메라가, 네. 이 어플이 그로 응. 아기쯤 어플이야. <웃음> <웃음> 제가 이게 어떤 또 에피소드가 있냐 이게 그 음식을 찍는 카메라라고 동경이가 쓰더라고요 부-으 응, 카메라라고 어, 예. 그래서 뭐야 그럼 너 얼굴은 아귀찜이야? <웃음> 네 얼굴 음식이냐고 어때? 아, 예. 근데 이게 잘 나온다고 해서 예, 되게 잘 나와요 되게 어, 동경이가 <웃음> 저도 깔으라고 해고 저도 깔았어요 그리고 에스쿱스가 알려준 거아또 쿱스 형이 또 저희 그 어디죠? 그에스쿠리박스인 그 어, 거기서 셀카를 잘 찍는 음. 방법을 알려주는데 입술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약간 표정 찡그리면 잘 나온다고 여러분 음. 할말잘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오나요? 어때요? <웃음> <웃음> 어, 다음 다음 찍어봐도 알겠습니 에스쿱스 잘 봐달리는 <웃음> 거 네. 같은데요? 와얘 너무 이상한데 우리 지금 아 <웃음> 혼자 찍어 혼자 찍어 알겠어 <웃음> <하나>. <웃음> 이거 삭제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